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이크 제품을 리뷰하러 왔습니다. 바로 그 제품이 뭐냐면 소니의 ICD TX 650이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유튜버 분들한테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바로 그럼 우선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가 있고요. 전면부에 제품이 나와 있고, 저는 블랙,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블랙 컬러 선택을 했고, 지금 옆면을 보시면 지금,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가잘 나타내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포켓에 꽂아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 분이 보이시죠? 사실 이 제품은 마이크라고 했지만 레코더예요. 레코 여 보시면 IC 레코더라고 되어 있죠. 보이스 레코더 제품인데요. 마이크로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제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와 제품이 전면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마치 명품 지갑이나 키링 박스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제품이 딱 전면부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일단 빼고, 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보증서하고 매뉴얼. 오, 굉장히 두껍죠? 각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 여기 KR 한국 한글이 있는 매뉴얼을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아주 파우치, 마이클 오픈 케이블. 이렇게 부성품 역시 뭐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전면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액정 모니터가 있고 이쪽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내부 스피커. 측면을 보시게 되면 네, 레코더 버튼, 그리고 뭐 플레이, 리와인드 버튼이 있고 옵션, 홈 버튼, 그리고 내부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전원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이 홀드 버튼을 처음에 안 썼는데 어,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깃 안에서 막 버튼이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홀드 버튼을 이렇게 잠그면 전원을 킨 다음에 어떤 버튼도 영향을 안 먹으니까 홀드 버튼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쪽으로 보시면 옷에 달수 있는 클립 부분이 있고요 전면부인데 양쪽에 보면 수음할수 있는 수음부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파일을 뺄수 있어요 밀면 파워 온 켜졌어요 굉장히 간편한 게 뭐냐면 전원 켜고 뭐 하나 뭐 조정할 거 없이 여기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돼요 여기 빨간불 들어오는거 보이세요 이쪽에 네 그리고 한번더 레코드 버튼 누르면 네, 바로 저장이 됐습니다 녹음 환경 선택에서 각 녹음 환경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끔, 셔츠 주머니, 미팅, 강의, 음성 메모, 인터뷰 이렇게 있는데 각 녹음 환경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니까 옷깃에 넣을 거니까 셔츠 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옷깃을 스치는 소리 같은 걸 많이 잡아 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녹음 모드에서 보시면 음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p3 192 kbps 부터 쭉쭉쭉 있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정도만 만지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부터 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전원 켜고 네 녹음 시작했어요 네 홀드 버튼을 눌러서 버튼 안 누르기 한 다음에 제가 네 셔츠에 꽂았습니다 어때요? 좀 차이가 나나요? 어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 음, 지금 소니의 ICD-TX650 제품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날까요? 바깥 야외 브이로그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카페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하러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보면 카메라에 달려있는 마이크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TX650 동시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의 환경에서 찍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 저는 손님들 신경 안 쓰게 보통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음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네. 어때요? 차이가 나죠 확실히 네, 그렇게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품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마이크는 따로 음을 나중에 편집할 때 불러와서 영상이랑 싱크 작업을 맞춰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상에다가 네, 음을 네, 맞춰야 되는 싱크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파이널컷이나 프리미엄 프로 같은 경우에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네, 딱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되는 건아니더라고요 안될 때도 있고 그때는 수동으로 맞추셔야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리뷰 영상 녹음은 아마 tx650 제품으로 할것같고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발견하는 중요한 점이 있으면 다시 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